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상도 더샵 아파트 전용 25평 A타입 세펴 보러 나왔는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슝!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네이비톤의 중문과 대리석 느낌의 바닥 타일 팬던트 조명이 어우러져서 심플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오른편 화이트톤 붙박이 신발장에는 한쪽 문을 전신거울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현관 바로 근처에 전신거울이 있어서 외출시 점검하기에도 편리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네요 내부 살펴볼까요?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부터 서랍장까지 다양한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근처에 거실 화장실과 작은 방이 있고요 왼편으로는 거실과 주방, 나머지 작은 방과 안방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부터 살펴볼게요 와, 감탄이 먼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골드로 포인트를 준 욕실이네요 집주인분께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했다고 합니다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 잘 설치되어 있고요 골드 포인트 하나로 화장실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수납공간을 깔끔하게 두 개로 배치했고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이 깔끔하네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이동합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정면에 바로 보이네요 민트색 벽지가 청결한 느낌을 주는데요 발코니 쪽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화이트톤의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발코니 안에는 깔끔한 화이트톤의 붙박이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죠 자 이젠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과 주방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발코니가 정말 크게 나있죠 3베이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쇼파를 둘수 있는 공간에서 TV를 둘수 있는 공간까지 대략적인 거리 측정해볼까요? 4.21m입니다. 자, 발코니 안을 살펴볼게요. 와, 정말 넓은데요. 발코니를 확장한다면 전용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안방 발코니 쪽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길게 뻗어있죠. 자, 이젠 주방 이동할게요. 기역자 구조의 형태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집주인분께서 따로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개수대 쪽 분홍색 타일이 인테리어에도 한몫하네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쪽에서 거실 바라볼게요. 개수대 옆쪽 문을 열면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보일러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정말 크게 나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겠어요. 어머 작은 방 발코니 쪽과도 연결이 되네요. 주방에서 나와서 안방을 보기 전에 작은 방을 통해 발코니 쪽한번더 바라볼게요. 와 이쪽 먼저 살펴봤으면 거실 발코니라고 해도 믿었겠는데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홈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듯합니다. 안방으로 가기 전에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부터 한번 볼까요? 은은한 그레이톤 벽지가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요 아까 봤던 주방 다용도실과 연결된 발코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거실 발코니와 이어지는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벽인 줄 알았던 곳은 슬라이딩 도어로 된 붙박이 옷장이었네요 내부 공간이 정말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붙박이장까지 3.23m 발코니 쪽에서 문까지 3.43m입니다 자 드레스룸으로 가시죠 화장대 거울이 정말 크네요 화장대 맞은편 붙박이장 크기도 넉넉하고요 화장실은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화장실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깔끔이 제일이죠? 세면대와 양변기 크기에 맞춰 수납공간이 정말 길게 나있습니다. 덕분에 수납장 문을 활용한 거울도 정말 크죠? 양변기 옆에는 볼일을 보면서 문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샤워기 쪽에는 창이 나있는데요. 아, 작은 방 발코니 쪽과 연결되는 창이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상도 더샵 아파트 전용 25평 A타입 살펴봤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 저희 살집 채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사랑이 됩니다.